여러분 안녕하세요.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담마 다야다 숫다의 심화학습 시간입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질의 상속자가 아니라 담마의 상속자, 가르침의 계승자가 되라고 당부하신 그 이유를 이 시간에는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님은 스스로 왜 그와 같은 당부를 하시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티메 둠해수 어느 깜바낀 띠메 사워까 담마 다야다 바웨윰노 아미사 다야다디 라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좀더 상세히 공부할 수 있는 도표를 하나 만들어 왔습니다 아티라는 동사가 맨 앞에 나온 경우는 우리가 이미 머지마니까야두 번째 경인 사바아사바 숫다를 공부할 때 충분히 공부를 했었던 것입니다. 아티는 루트 아세에서 왔고 3인칭 단수 현재형입니다. 그러나 간혹 복수의 문장에서도 사용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현재 이 문장에는 어느깜빠라고 하는 여성명사의 연민이란 뜻의 어느깜빠가 주어이죠. 노미네티브 주어입니다. 발리어에 있어서 영어의 비동사에 해당되는 단어가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아티고요 다른 하나는 버워띠가 있습니다. 이들 두 단어는 음, 뜻이 뭐뭇이다 또는 뭐뭐가 있다. 존재하다 그리고 뭐뭐가 되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는데 이두 단어가 다 거의 비슷하게 사용이 됩니다. 그래요? 굳이 뜻의 차이를 들자면 은 아티라는 단어는 존재하다 여기에 비중이 더 있고요. 버어티는 뭐뭐가 되다 라는 그런 뜻에 더 가깝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버워띠 동사에서 명사가 된바워나즉 수행을 통해서 새로운 존재, 새로운 아리아 뿌칼라가 된다 라는 의미가 있죠. 그래서 동사 바워띠에서바워나가 생겨났습니다. 그 다음에 매 라고 하는 이것은 1인칭 대명사 뭐가 있죠? 암하가 있죠. 암하. 암하의 기구격 또는 역격도 되죠. 역격도 매입니다. 데이티브 소유격도 되죠. 소유격 제니티브이세 가지가 다 같이 사용됩니다. 똑같이 기구격으로도 사용되고 역격으로도 사용되고 소유격으로도 사용됩니다. 매가 나왔을 때는 문장의 앞뒤 문맥을 보시고 어떤 격으로 사용됐는지 구분을 잘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현재 이 문장에서는 소유격 1인칭 단수 라고 되어있고 대명사라는 뜻을 여기에 명시를 해 놓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 문장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요 나의 연민이 뜸해수 애수가 있기 때문에 초속격이 되죠. 초속격영어로는로케티브라고요 그대들 속에 나의 연민이 존재한다, 있다 이런 뜻인데 문장의그 글자 그대로 번역을 하면은 나의 연민이 그대들 속에 있다지만은 하즉 다른 말로 하면 나는 그대들에 대한 연민심이 있다 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어떤 연민심인가 부처님께서는 다음과 같은 문장에서 이렇게 밝히십니다. 함께 보실게요. 낀 띠매 어떻게 해? 이런 뜻이죠? 낀 띠는? 인디클라이너블 그래서 어디를 가든 그 형태가 바뀌지 않는 불변화사입니다. 여기서 마찬가지로 매는 제니티브로 쓰였어요. 소유격. 나의 제자들이 사워까 나의 제자들이 낀 띠매 사워까 담마다야다 바오의 이 문장에서의 동사는 바웨윰. 앞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워띠가 어떻게 이렇게 되어지다, 되어지겠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이런 형태의 문장을 에움에이어 이렇게 뒤에 어미가 붙은 것을 원망법이라고 하죠 상세히 보실게요. 바워띠. 루트는 부죠. 부. 부트가. 이거를 옵테이티브라고 돼요 옵테이티브, 기원하다 할때 기원법이요. 또 바라고 소망하다 해서 원망법이고 그런 표현을 같이 쓰기도 합니다. 바라는 마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연민한 마음을 가지신 그런 바람을 말씀하시고자 기원법을 쓴 문장이 되겠죠 바와 띠의 포텐셜 폼 또는 옵테이티브를 보면은 루트 부 이고 현재 3, 3인칭 단수 현재의 바와 띠의 포텐셜 폼 또는 옵테이티블 폼을 보시겠습니다. 1인칭인 경우에 버에다가 에야미 복수인 경우에는 버에다, 에이야. 뭐가 되죠? 2인칭인 경우에는, 버에다가, 바위, 에이야. 시, 복수는, 버에다, 에이야. 터. 3인칭은, 버에, 에이야. 그 다음에, 복수는, 버에, 이 됩니다 지금 현재 여기에 3인칭 복수 폼이죠 다시 정리를 하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리고 띠가 있죠 띠라고 하는 것은 인용 앞에 이거에서부터 이거에까지 라고 이런 뜻이 되죠 글자 그대로 옮기면은 낀띠 어떻게 해야 매 나의 사와과 제자들이 아미사 제물에 다야다 상속자가 노 아니라 담마 가르침에 다야다 상속자가 바웨음될 것인가라고 하는 연민의 마음이 이와 같이 이렇게 있느니라라는 뜻이 되겠지요. 이렇게 부처님의 걱정 어린 연민심을 좀더 자세히 말씀하시는. 문장들이 계속 이어져 나옵니다. 먼저 부처님은 두 비구의 비유를 들으십니다. 단마다야다를 실천하는 비구와 그렇지 않은 비구를 예로 드십니다. 공양을 다 마치시고 나자마자 부처님을 찾아오는 두 명의 스님들이 있다고 가정해 보자라고 말씀하셔요. 아주 멀리서 온 그들은 피곤하고 배가 고픈 상태입니다. 부처님께서 드시고 남은 음식이 있고 그들이 원한다면 먹을 수 있다고 라 말씀하시죠. 그러자 한 비구스님은 재물의 상속자가 되지 말고 가르침을 계승하는 담마다야다의 제자가 되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굶주린 상태에서 그날 밤을 그냥 보내기로 결심합니다. 그러나 다른 비구스님은 부처님이 남기신 음식을 먹으며 기운을 되찾고 허기를 채웁니다. 그렇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음식을 거부한 첫 번째 스님이 그의 동반자 스님보다 더 칭찬과 영예를 받을 가치가 있다 라고 선언하십니다. 보통 사람의 눈에는 남은 음식을 먹어서 배를 채운 그 비구스님을 탓할 그런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낭비될지도 모르는 음식을 잘 사용하고 또 그것을 먹음으로써 그는 활력을 얻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부처님께서는 그를 비판하시지는 않으시지만 분명하게 부처님의 뜻을 또한 이렇게 밝히십니다. 비구들이여 비록 그 비구가 음식을 먹고 배고픔과 기운 없음을 제거하고 그 밤낮을 보냈다 하더라도 나는 첫째 비구야말로 즉 배를 채우지 않고 밥을 먹지 않은 비구죠. 나는 첫째 비구야말로 더공양받아 마땅하고 또더 칭찬받아야 마땅한 사람이라고 여기는 이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이 내용도 아주 중요한 것이므로 원문을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아타코아스 예오메 뿌리모비쿠저 부자타로 빠, 상, 사, 따로, 저. 네, 이 문장은 비교급이 사용된 문장입니다. 비교급을 만들 때에는 떨어를 붙이면 됩니다. 또 최상급은 파마가 붙습니다. 현재 여기서는 뿌, 쩌라고 하는 존경받을 만한 이런 뜻인데요. 더하기. 따러가 붙었죠. 그래서 붙젓 따로인데 현재 여기 문장이 전부 다 주격이죠. 노미네티브 또 빠상사 따로에도 주격이죠. 이것이 주격으로 변할 때는 여기가 오로 변하잖아요. 끝이 붙젓 따로 이렇게 됐죠. 주격인 경우에요. 보다 더 존경받아야 되는 사람이다라는 표현이고요. 빠삼사 따로도 마찬가지죠. 빠삼사라고 하는 것이 어, 예, 칭찬 이런 뜻인데 여기에 떨어가 붙어서 빠삼사 떨어가 됐죠. 위라는 우트랑에 더하기 떠머 그러면은요 우 떠머가 되죠. 이럴 경우에는 동화현상이 일어나서요 다시 이것은 ttautama 이렇게 되어니다 ut 이라는 것은 위 라는 뜻인데 최상의 최고로 높은 최고의 뭐 이런 뜻이 되겠죠 at나 코 o 나 예원은 불변화사여서 어디에 문장이 어디에 가든지 변화가 없습니다. 아트는 그러면 코는 강조하기 위한 거죠. 정말로 어수. 그것은 이것도 주격입니다내 같은 경우도 여기서는 현재 소유격으로 쓰였죠. 첫 번째 비구는 다시 이렇게 서로 꾸며 주고요. 나의 첫 번째 비구가 더뿌쩍 따로 존경 받아야 하고 마땅하고 그리고 또 빠 쌍사 따로 더 칭찬 받아야 마땅하다고 칭찬 받아야 할 사람이라고 나는 생각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다시 그 이유를 이제 말씀하세요. 왜 그러냐. 땀기사해두라고요 네, 이 원문은 계속해서 다음 시간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